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루트는요, 영상 편집할 때 필수까지는 아닌데, 적용을 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법입니다. 그 루트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을 찾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LUT라고 해요. 얘가 룩업 테이블의 준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루트라고 검색해보시면 여기 룩업 테이블이라고 돼있죠어 요게 뭐 여기 복잡하게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음영상에칼러를 그냥 바꿔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 나오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프리미어 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뭐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상 말고 사진 보전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용어를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여기 연관된 단어가 컬러그레이딩이라는 말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검사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그레이딩이라고 돼 있죠. 어, 여기가 i가 아니고 어이네요. 컬러그레이딩 하면 뭐 광고도 쭉 들어가 있고요. 영상에 관련된 말인 걸알수 있는데 자 컬러컬렉션 혹은 컬러그레이딩으로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색을 변화시킨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그레이딩에 일종이 LUT, 루트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 루트는요. 캣컷에 가시면 여기 조정이 있죠. 이 조정에 이 안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온도, 색초, 뭐 대비, 밝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맞춰 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제가 했던 강의를 보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루트라고 돼 있는데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캐컷에는 이 루트라는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루트를 지금 적용한 케이스고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영상의 컬러 느낌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적용해놓은 루트 중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색깔로 바뀌어요. 자, 실제로 쓰고 싶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는 레이어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덮여있는 부분은 다 이런 색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이 색이 싫다 그러시면 얘가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 안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난좀 이런 색감을 원한다 그러시면 바꿔서 적용한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라는 것들을 어떻게 캡컷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루트는 가져오기를 통해서 파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파일 확장제는 cube 라고 돼 있어요 큐브 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일단 요거를 싹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얘 날라갔고 여기 루트 손실 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지우고요자 전부 다다 다 삭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삭제를 시키면 원래는 이 자리에는 루트나 어, 루트 파일 중에 확장자 가 큐브로 돼있거나 3dl 이 dl이라고 돼있는 파일을 가져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어디선가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파일을 한번 찾아볼 건데 네이버라든지 혹은 구글에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라고 치면요 그냥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서 제가 무료 이거 돈 내고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무료라고 다운로드라고 받으라고 돼있는데 요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은 이걸 다운로드 받는게 돈을 내고 받으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들을 몇 개를 찾아 봤어요 자 찾아보니까 뭐 여기 다이빙홀릭 이라고 어떤 분이 요걸 하나 올려 놓으셨는데 자좌표가 로켓 스탁 이라고 여기도 스탁 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뭐 회원가입을 하고 월결제를 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뭐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짜가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로켓 스탁이라는 데를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다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블로그에 설명이 돼 있는 대로 위에 메뉴 중에서 프리스 B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여기서 두 페이지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뭐3 5 개의 루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나오 여기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한번 받아 놓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압축이 돼 있거든요 이 압축 파일을 그냥 풀어요 자, 풀면 요런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전부 다 큐브라고 돼 있죠 자, 요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구글에 가서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구글에 가서 루트 무료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비슷하게 뭐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찾아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방금 봤던 그 로켓스탁도 여기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엔 또 30개 뭔가 공짜로 준다라고 돼있는데 여기도 한번 찍어서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니까 갑자기 유튜브로 연결되고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의 4년 전 영상이 되고요 여기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링프가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눌러보지는 거어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어 받을 수 있네요 다운로드 누르니까 유튜브를 구독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뭐 구독하면 되겠죠 참 먹고살기 힘드네요 구독했습니다 오, 구독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사람이 확인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시켜주네요. 자, 그래서 폴더를 열어보면, 이것도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압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자, 이렇게 해서 공짜 루트 파일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쭉 하면 무료로 얘를 받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 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 받으면 우리 파일에는 자 이런식으로 제가 압축을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압축된 파일은 지울게요 지우고 이것도 두번 중복이니까 지우고 이 파일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요 파일도 지금 있죠 자, 요두 개를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하면 캣컷으로 그냥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캣컷으로 가서요. 자, 기존에 있는 거 제가 싹다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 파일들도 싹다 지우고, 자, 처음에 내가 편집을 할 거잖아요. 그럼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들, 제가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온막 고기 구운 영상들이 컴퓨터에 있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몇개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자 얘를 편집을 하려면 이렇게 깔아 놓고 뭐컷 편집도 하고 뭔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다 필요 없으니까 한 요정도만 쓸게요 자 원래는 이런 색감입니다 이런 색감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조정에 가서 가져오기를 눌러요 자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바로 위에 레이어가 생기고요그 다음에 영상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색감 보정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넘어가면 조정 메뉴가 있거든요. 이 조정 메뉴에서 기본 안에 있는 설정들을 이용하시거나 HSL 기능을 써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거나 이걸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한번 적용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채도 빼거나 더 주거나 이런 조정들이 다 되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 안에 루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누르면 자,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들이 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눌러도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걸 예전에 한번 등록시켜놔서 캐컷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별로 루트 파일을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고 통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통으로 등록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얘를 클릭을 하고 방금 다운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 서른 가지 이게 미리 보기나 이런 건안 되거든요. 자한 번에 다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자 이렇게 쭉 불러옵니다. 이거는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캐컷을 이용할 때 매번 가지고 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루트 파일을 보관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펜션 동대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웃음> 펜션 동대 펜션 동들입니다 아까 전에 얘를 적용하기 전에는 요런 하늘을 보면 이날 되게 구름이 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좀직칙한 느낌이 나는데 저 구름도 회색이잖아요 요런 걸딱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채도가 확 올라가 있죠 자그 다음에 뭐 요런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적용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다가 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시면요 자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가져오기를 또 눌러서 아까 3 5다가지도 가지고 왔잖아요 자3 5다가지를또 갖고 올게요 자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파일명들을 보면 카메라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 카메라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그 카메라로 찍은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분위기로 왓톤이죠 <놀라> 만들... <놀라> 직비디오 영화 톤으로 만들어 줄까? 이런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내주고이5 다섯 가지 랩스가무엇이더냐 많이 들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둘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냅니다. 어, 이렇게 그런 것들 미리 복종. 또 뭐가 있을까? 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 볼까요? 어. 저는 약간 요런 톤이라든지 아까 전에 영화 느낌 나는 톤이 었죠 그런 것도 좀잘좋아합요다 감성 느낌 나는. 캠핑 유튜버들 보면 이런 필터들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나 요거 쓰고 싶다 이제 픽을 했죠 그럼 플러스를 눌러요 그럼 요렇게 조그만하게 조정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덮어서 이렇게 씌워주면 개별적으로 각각 적용 안 해도 되고 한방에 이렇게 다 끝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식으로 이게 있는가 고 없는가 고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잘라서 뒤에를 지우고 보여드리면 이게 적용 전이고요 이게 적용한 다음이에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전 이런 느낌이었고요 적용 후 이런 느낌으로 색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쓰게 되면 장점은 한방에 적용할 수 있다 장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우리가 편집을 할때이 각각 찍었던 소스들이 그 촬영 당시에 빛이라든지 뭐 이런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명암이라든지 색감이 살짝 살짝 좀 틀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날 찍은 게 아니라 좀 여러 날에 나눠서 찍었다라든지 여행 영상 같은 거 있죠 혹은 실내, 실외를 번갈아 가면서 찍은 편집본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가 되게 길게 아침에도 찍고 점심에도 찍고 저녁에도 찍었다. 그런 소스들을 사용하실 을 때는 조금씩 색감이나 명암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일시켜주는데도 얘가 되게 효과적이다. 이 루트를 적용을 해서 한방에 색감 적용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 컬러 그레이딩 혹은 시네마틱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을 단순히 뒤집어 씌워서 표현을 할수 있죠. 자, 얘를 적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총 65개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떠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 칸씩 탁탁탁탁탁 탁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 나이 색감이 더 좋은데? 한번 바꾸시면 돼요. 자, 적용을 했는데 기존 거에 비해서 너무 세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밑에 강도라는 수치가 있으니까 이 강도를 조정해서 아예 빼버리면 원래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높이면 이렇게 색감이 바뀝니다. 심지어 얘는 애니메이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초반에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얘를 기록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용 안된 상태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초 동안에는 얘를 강도를 쫙 올려주면 이 사이에는 자동으로 색감이 ]구나. 다 바뀌는 느이날 수도 있겠 여기는 다 펜션. 메이션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 이 키프레임 기능 중에서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키프레임을 직접 찍어서 위치로 옮기는 이런 기능도 생기긴 했는데 좀더 편해졌죠.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만약에 사람이 등장했다그러면 사람의 피부에도 요 루트가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피부 톤은 빼고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얘를 체크 를 하시면 피부 톤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무리 하게 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조정 레이어를 직접 써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전체적으로 다 덮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덮고 나서 지금 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의 조정 레이어 인데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자 온도 색감 바꾸고요 채도도 조정을 하고 색조 조절하고 채도도 조정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면 또이 컬러 그레이딩 혹은 루트 파일을 씌운 것처럼 내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놓은 루트 파일을 찾아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이렇게 더 씌워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좋았다 그러면 이거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얘는 그냥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매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거또 다른 분위기가 났죠. 분명히.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도 있다. 그거 어디서 한다? 여기 조정해서 한다? 요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귀찮다 하시면 루트 파일을 잘 차단해가지고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요새 질문들도 조금 많이 남겨주시는데 제가 질문을 어 읽어보고요. 어좀 길게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짧게 답변을 할 때도 있어요. 짧게 답변을 한다는 거는 길게 답변해봤자 어뭐 해결책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캐컷에서 지원 안하는 기능인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질문 중에서 이런게 있어요 요거 메인 트랙 있죠 이 메인 트랙에 높이를 조절하고 싶다 라고 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마도 프리미어 라든지 다른 툴들을 쓰시면 트랙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편하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대답을 종료한 겁니다. 자, 뭐 제가 답변을 짧게 달았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길게 달아주고 누구는 짧게 달아주고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제가 딱할 말만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조금 짧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좋겠고 제 영상 아직까지 구독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많이 보시는데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였습니다.